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재개발 때문에 문의가 오는데요. 재개발 문의는 영상을 보고 그게 답니다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게는 없는데 현재 지금 대구에 재개발 엄청나게 진행을 하다가 대부분 올수도이 되었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거는마찬가지 저도 재개발 진행하는 분들의 개별적인 전화를 받기도 하고 주변 동향도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죠. 현재까지 재개발이 되고 요마마해 됐지만 진행되고 뭐 분양이 완판돼서 다른 대로 돈이 돌아가는 데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계약금을 받고 녹음을 받고 잔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들이 진행이 올 수도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어 원자재 가격도 원자재 가격인데 결국은 미분양의 어떤 문제들이 너무 가시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재개발 진행 자체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 포기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새도 마찬가지 대부분 재개발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상세하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대구 자체의 재개발은 진행 자체가 많이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묻는 분들이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언제쯤 가능하느냐. 수십 년 만에 대구와 이런 재개발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10년,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지주택을 제외한 일반 민영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 자체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되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재개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장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거의 올 수도비라고 보시면 되고, 진행이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뭐천 세대, 뭐천 세대가 넘거나 500세대가 넘는 부분들은 사실 재개발 보상금도 지금 너도 나도 알만큼 다 알고 너도 나도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해서 하진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장기화 될수 있다. 그 장기화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성구에서 뭐 1종, 2종 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 이 2종, 3종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식으로 종상향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가지 수성구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동네가 아닙니다. 뭐 서울처럼. 더블 뭐 역세권, 역세권도 대구에서는 그만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 거고. 사실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나 자가용을 대부분 많이 타고 다니고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뭐 평균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지하철을 타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 메인이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요인은 될수 없다 나이 60 70 대신 분들이 지하철을 운영하고 타고 다니면서 거기 뭐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상가 구입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는 편이죠 하지만 이제 뭐 역세권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월등하게 좋은 건 좋지만 서울 강남이나 서울처럼 막 얘기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역세권의 어떤 투자 가치는 대구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현재 마찬가지 재개발로 인해서 PF 대출 연체율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연체가 된다는 것은 재개발 자체가 행 대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마찬가지 뉴스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이 0.07%에서 0.31%로 약 4.5배 증가했다 pf 대출 연체율은 pf 대출 금액 중 연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연체율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이달 보험산업의 부동산 PF 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보험회사 기업 대출 규모는 137조 4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2조 원이었다. 2016년 말 15조 7천억 원에서 167.5% 급증했다. 은행권보다 13조 96억 원더 많다. 보험회사 대출채권총액 대비 PF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8.3%에서 15.8%로 증가했다. 원은이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PF대출 연체율은 0.31%로 지난해 말 0.07%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약 4.5배 뛰었다. 금액으로는 300억원에서 1298억원으로 불어났다. PF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과 현금 흐름을 보고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건설사들은 PF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한 d 8주처에서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PF대상 사업은 규모가 크고 거대한 자금이 요구되는 만큼 복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 투자에 참여한다. 이때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를 대주라고 하고 금융회사가 복수일 때는 대주단이라고 한다. 대출 절차는 접수상담, 분석, 협의및 시공사 선정사업 약정체결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 대출실행 자금관리계약 정산으로 진행된다. 현물로 담보를 잡는 것이 아닌 사업성을 따져 대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부동산시장 호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시 미분양 증가로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위험이 발생한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해 돈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일부 중소건설사들의 PF연체율이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경기도, 강원도와 대구의 연체율이 이상 신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기준 대전 지역의 PF대출 연체율은 0.46%로 금액은 45억 원에 달했고 지난해 말과 비슷했다. 경기 지역의 연체율은 0.20%로 금액은 147억 원이었다. 강원과 대구의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연체율이 없다가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21.19%로 금액은 206억 원에 달했고 대구 지역의 연체율은 1.52%로 금액은 900억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보험사 PF대출 연체율은 다른 업건과 비교해보면 경미한 수준이다. 월 1분기 국내 증권사들의 PF대출 연체율은 전국 평균 6.2%로 지난해 말 3.1%에서 3.1%포인트 증가했다. PF연체 금액은 지난해 말 1,232억 원에서 올 1분기 1,985억 원으로 약 753억 원 증가했다. 권는이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말 기준 보험권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약 42조로 은행권 대출 규모보다 커졌다. 며,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라는 시장 상황에 대비해 금융당국 및 보험사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권전성 관리를 진행해야 할것 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비은행권 PF 대출 부실이 금융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비은행권의 충당금 정립을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에 적극 대응 중이다. 이버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보험사 CEO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PF대출과 대체투자 관련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 사태 발생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버 경고한 바 있다.